2022년 6월 고3 모의고사 어, 언어와 매체 37번부터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에서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기읍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고 자 선택지는 여기 있습니다. 자 객체 높임의 일반적으로 주체가 목적어나 부사가 부사어로 지시되는 대상인 객체보다 지위가 낮을 때 어의적 수단이나 문법적 수단으로서 객체를 높이 대화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개념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전자는 객체 높임의 동사를 쓰는 방법, 후자는 객체 높임의 조사를 쓰는 방법과 객체 높임 선어말어 미를 쓰는 방법이다 해가지고 지금 어, 1번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객체 높임 동사 쓰는 방법. 그리고 조사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쓰는 방법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 국어에서는 이세 가지 방법을 다 썼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객체 높임인 객체 높임이 선어말 어미를 쓰지 않는다.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럼 몇번이 안쓰이는겁니까? 3번이 안쓰이는겁니다 맞죠? 자 다음에서 중세국어와 현대국어를 비교해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해가지고 밑에 보면 이말다 삽고 붙잡게 예수 하잡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말다 아래고 붙잡게 절올리고 이렇게 돼있죠 그래서 어, 삽고 이게 아래고 그리고 깨가 깨 하잡고는 올리고가 없습니다 맞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뭐 예수 이거는 절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1대1로 대응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삽고 이거는 어휘적 어휘적 높임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어 동사 객체 높임의 동사를 활용한 겁니다 그리고 깨 그리고, 하잡고 같은 경우에는 깨는 조사. 그리고, 하잡고 같은 경우에는 선어말 오미를 사용했죠. 그래서 이거는 문법적으로 높인 거죠. 그래서 설명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뭐, 첫 번째. 어의적 수단이나 문법적 수단. 전자는 객체 높임 동사를 활용한 거고, 우자는 조사. 선어말 오미를 활용한 거다 딱 나와 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어, 1번, 기억. 기역, 기억을 봅시다. 어의적 수단으로 객체인 너희 스승님을 높이 대우하고 있다. 어의적수단 보잡고저 보잡고저에 여기 잡이 들어가 있죠. 이건 뭐라고 했습니까?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틀렸네요. 맞죠? 그래서 어의적수단이 아니고 문법적 수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니은 니은 수다리 사리불게가 해가지고 수다이사리불가 깨 가서 해가지고 깨, 깨를 사용했습니다. 깨는 조사죠. 그래서 문법적 수단으로 객체인 사리부를 높이 대우하고 있다. 이 부분 맞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디귿. 조사 깨와 동사 삼론이는 같은 대상을 높이기 위해 쓰이고 있다. 네, 이제 세종 깨, 삼론이, 세종 깨, 아래니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어 깨. 깨는 누구 높입니까? 세존을 높입니다. 그리고 삼난이, 삼난이 누구 높입니까? 당연히 사, 세존 께 아랜다고 했으니까는 어, 세존을 높이고 있겠죠? 그래서 같은 대상, 세존, 세존을 높이고 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리을 조사 깨와 동사 모시고는 서로 다른 대상을 높이기에 위 쓰이고 있다. 여보, 당신이 이모님께 어머님을 모시고 갔어, 갔었어 갔 됐겠죠 그럼 이모님 께 깨는 뭘 높이고 있습니까 이모님을 높이고 있고 모시고는 누구를 모시는 거야 어머님을 모시고 있죠 그래서 부사어랑 목적어 두 개가 있는데 각각 개체 높임이 활용되었지만 서로 다른 대상을 높이고 있다고 라알수 있죠 그래서 조사깨 같은 경우에는 부사어인 이모 그리고 동사 모시고는 목적어인 어머님 목적어인 어머님을 올리고 있다 높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자 미음 어, 선생님께서 그 아이에게 다친데는 없는지 여쭤보셨다 했을 때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고려하여 하면 동사 여쭤의 사용은 부적절하다 그렇죠 누가 물어본 거야 선생님이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동사는 선생님이 한 거잖아 맞죠 그리고 그 아이에게 부사어 객체죠 그러면 보세요 어, 선생님이 아이를 높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쩌는 부적절하다 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물어보셨다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37번 정답은 1번임을 알수 있었네요 자 그리고 38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8번 어,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를 적절한 것은 되었고 형태소는 자립성의 요무와 의미의 유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해가지고 자립 의존 실질 형식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은 형태소를 은티 ㄷ으로 분류한 후그 결과를 정리해 보자 해가지고 형태소를 분리해 내야 되네요 조금 까다롭습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거 뭐 전부 다 알아야 풀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문제를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1번부터 그냥 보겠습니다. 우리는은, 우리는의 우리와 드디어는 니은에 속한다. 니은이 뭡니까? 의존 형태소. 자 우리와 드디어 따로 쓸수 있죠. 자 의존 형태소의 개념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의존 형태소는 뭡니까? 홀로 쓰일 수 없습니다 자 홀로 쓰일 수 없는 거뭐 있습니까 어간 어간 같은 경우 는 홀로 쓰일 수 없죠 그리고 조사 조사도 홀로 쓰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미 홀로 쓰일 수 없죠 뭔가 붙어야 쓰일 수 있습니다 자리병태소는 홀로 쓰일 수 있죠 자 홀로 쓰일 수 있는 거에 뭐가 있을까요 명사 대명사 수사 감탄사 등등 있겠죠. 그래서 어, 따로 붙는 게 없이 혼자 쓸수 있으면 전부 다 어, 자립형태소라고 볼수 있겠죠. 실질형태소는 뭡니까? 실질적인 의미를 띄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의존형태소에서 뭐만 뺄수 있습니까? 어감만 빼면 은 어감까지 자립형태소 플러스 의존형태소의 어감 영혼의 어간까지 실질 형태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 형태소 같은 경우에는 조사 어미 실질적인 의미가 없고 실질적인 의미가 없고 뭡니까? 형식적인, 문법적인 의미만 있는 것들 그리고 뭐 접사 이런 것들 되겠죠 1번 우리는의 우리와 드디어는 니은에 속한다이 부분 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띄어 쓸수 있습니다 맞죠? 조사와 같이 안 쓰여도 됩니다 우리 동네 이렇게 해서 띄어 을수 있고 드디어 길을 찾아냈다처럼 띄어 을수 있죠 근데 이게 의존, 실질적인 뜻은 가졌습니다 맞죠? 근데 의존 형태소입니까? 아닙니다 자, 비를, 길을에는 기읍과 이은에 속하는 형태소만 있다 자, 기 비, 자립 형태소이면서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길 같은 경우에는 뭐 실질 형태소이면서 자립 형태소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의존 형태소 의존 형태소 를을 같은 경우에는 의존 형태소 맞습니다 근데 을 를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죠 형식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아니고 디귿이죠자 맞고의 맛과 맞서다의 맛은 모두 디귿에 속한다 자 영원의 어간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존 형태소죠 그러니까 은에 해당하겠죠 맞서다 맞서다가 의맛 이것도 맞서다 마주하다 또는 맞상대하다 그런 뜻을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은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디귿에 속한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자, 바람에 N은 과과귿에 속하는 형태소만 있다. 바람. 바람은 명사죠. 명사니까 혼자 쓸수 있잖아. 맞죠? 한이 바람.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가을 바람. 이렇게 쓸수 있죠. 그러면 자립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인 바람. 그리고 N은 조사입니다. 조사. 의존 형태소이면서 어, 형식 형태소죠. 그래서 디귿. 그래서 이응이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찾아냈다 찾아냈다 찾아냈다는 잘 분석해야 돼 찾, 연결어미, 아, 네, 어, 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영혼의 어간 찾, 네 이거는 뭡니까?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니까 디은 아, 그리고 어다 이거 뭡니까? 전부 어 연결어미 어미, 어미 선어말 어미 이거는 문법적인 뜻 형식 형태 소이면서 의존 형태 소죠 그래서 ㄴ 귿 그래서 5번이 정답이네요 아 보기의 기획 미음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자 피동문은 대응하는 능동문과 일정한 문법적 관련을 맺는다 그중 피동문의 서술어는 능동문의 서술어에 피동의 문법 요소를 결부하여 만드는데 아, 국어에서는 동사어근에 휘동접사 이리기를 결합하는 방법. 그래서 이 부분에 밑줄 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접사하를 접사, 받, 대, 당하 등으로 교체하는 방법. 자, 그리고 동사어간에 아지어지를 결합하는 방법 등이 쓰인다 해가지고 지금 1번, 그리고 2번, 3번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쓰입니다. 그래서 보기는 피동문 형성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피동문 형성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된 지문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 단 나왔어요. 단. 조건이죠 예외로 예외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날씨가 풀리다에서처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태를 표현할 때에는 비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래서 자연 발생적인 것 그래서 능동문 상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한편 한편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 없어지다나 거긴 잘 가지지 않는다처럼 아지어지는. 형용사나 자동사의 변화의 의미를 더하는 데 쓰이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피동문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피동문을 이루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형용사나 자동사의 변화의 의미. 이 부분은 아주 정리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어, 보기이고 여러분들이 꼭 피동문 형성 방법 피동문에 대해 공부할 때이 보기를 통해서 공부하면 됩니다 여기서 자기가 예문만 조금 더 추가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39번 기억 1번의 기억 한번 봅시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두통 점퍼를 입혔다 자 입히다 자 여러분 피동문이 뭡니까 피동문은 당하는 겁니다 맞죠 근데 아버지가 아이에게 두촌 점퍼를 입혔다 라는 것은 당한 게 아닙니다 뭡니까 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동문이 아니고 사동문입니다 그래서 히어시죠 지금 히어시인데 이 히가 피동접사랑 사동접사랑 동일한 형태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의미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은 사동이죠 사동 자 이언 어, 내 몫의 일거리는 형에게 건네받았다 자 건네받았다 에서 어, 접사 받이 쓰인겁니까 자 접사 하가 일단 써, 쓰여야만 됩니다 근데 건네하다 있습니까 없죠 건네하다가 없습니다. 그럼 접사하가 아닙니다. 접사하가 안 쓰였기 때문에 건네 받았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어 니은, 니은의 형태처럼 어 피동을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자 3번 언론에 의해 사건의 전모가 자세히 밝혀지었다. 이거겠죠. 밝혀지었다. 그래서 용언의 어간 그리고 밝혀지었다. 밝힘을 당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동접사 연결어미 그 다음에 지다 이것도 동사어간에 결합한 어지겠죠 그래서 비동 그 다음에 음, 과거 선어말어미 그 다음에 어말어미 다 해가지고 3번이 정답이겠네요 그래서 동사어간에 아직 어지를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희는 밝다 밝다에 밝히다 하면서 사동사로 만들어준 거네요 그래서 이건 사동접사입니다 사동접사 자 밝다 같은 경우에는 자동사죠 자동사인데 밝히다 라고 해버리면 은어 이제 사동사로 만들어주고 그 사동사를 다시 지었다 해가지고 피동사로 만들어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두번 희 그리고 지어 어지 이거를 활용해서 이제 두번 동사를 변경 변경시켜서 사동으로 만들어, 피동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자 존경 받다 리을, 그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 받는다 이거 자연 발생한 사태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고 미음 모두가 바라던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아지 어지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나 자동사의 변화의 의미를 더하는 데 쓰인다 자 5번 ㄴ 모두가 바라던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지다 라는 것은 자 없어지다 거긴 잘 가지지 않는다 처럼 형용사나 자동사의 변화의 의미를 더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죠 지금 여기서 이루다 같은 경우에는 <웃음> 타동사로 쓰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수 있냐면 모두가 바라던 모두가 주어있죠 바라던 소원을 이루다에서 지다가 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소원을 이루다에서 지다가 된 거니까 이거는 타동사 타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미음이 아닌 거죠 자 여기까지 어, 30 7번에서 39번까지 해설 한번 해 봤습니다 어, 여러분 39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문제고 여러분이 문법 공부를 할때 항상 어, 보기에 나와 있는 개념들을 활용해서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어, 보기를 잘 해석하시면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지 문제 반드시 풀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만약에 틀렸다 문제를 잘 어, 해석하지 못했다 라면은 어, 결핍된 국어 개념이 있을 겁니다 그 개념을 여러분이 문법 책에서 따로 공부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지 여러분들이 문법 책을 공부하고 나서 문제를 푼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부 방, 방법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항상 먼저 보고 그 문제에서 내가 어떤 개념을 몰라서 문제를 틀렸다 이런 것들을 찾았다면은 이제 문법책에서 그 개념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